반갑습니다 피터쌤 입니다. 이번 레슨은 체르니 101번곡 후반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레슨에서는 1에서 8마디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뒷부분인 9마디에서 16마디까지 해볼게요 그 마지막 4마디는 1편에서 했었던 마지막 4마디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4마디만 하면 돼서 쉬울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,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 안쉬운지 한번 볼게요 네, 보통 이런 연습곡들은 주, 어, 화음들이 1도 화음, 뭐 5도 화음 혹은 5도 세븐 정도로 간단한 화음들 두개 정도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어, 체르니백은 그렇지 않네요 5도 화음, 그 다음에 1도 화음인 C 그 다음에 D가 나와요 D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C장조의 O, 5도 화음 이 5도 화음을 1도 화음으로 한 G장조에 있는 오도 화음, 즉 C장조로 봤을 때 오도 화음, 그 오도 화음의 오도 화음을 빌려왔습니다. 그래서 차용 화음이라고 해요. 그 차용 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오도 화음이 나오고요. 이 오도 화음은 일도 화음을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일도 화음, 즉 C장조의 오도 화음이 다시 나온 겁니다. 네. 요게 이제 장조로 했을때는 듣기가 편하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걸 근데 단조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빌려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장조의 느낌이 날수 밖에 없어요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단조로 출발하게 되는거죠. 네. 이렇습니다. 이거를 어, 일단 기본적으로 악보 있는대로 한번 쳐보시고요그 다음에 색다른 방법으로 왼손 오른손을 음, 교대해서 한번 해볼게요. 어, 좀 어려워요. 이렇게 왼손이 할일 오른손이 할 일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아 어, 그걸 망각하는 거죠 아직도 오른손을 더 세게 치죠 얘를 더 세게 쳐줘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양손 바꿔서 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바꿔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개 장조와 12개 단조로 해볼게요 계속 올라갈 테니까 출발을 아예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, 먼저 c 장조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C 단조예요. 아 여기서 이렇게 A를 유금을 아, 아, 반음을 내려주면은 괜찮겠네요.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놓고 죄송합니다. 단조도 방법이 있었어요. 지금 반음 올라가서. 이번에 플랫 다섯 개 D장조입니다. D장조인데 일도함으로 시작을 안 하잖아요. 어... 음. 음. 어... 응? 어? 역시 화음이 바뀌니까 만만치 않아요. 이번에는 음디티플랫 단조. 디플랫 단조가 될 수는 없고 C샵 단조가 되겠네요. 샵네 개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네요. 그러면 이번엔은이올엔가서 d 장조입디장은이니다은이두 개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도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 그리고 이번에는 D 단조 플래시 하나죠. 음. <웃음> 네, 아침부터 머리 쓰려니까. 어. 성공. 그리고 반음 도 올라가서 플랫 세 개, 이 플랫 장조죠. 예, 아 앞보를 보고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막. 분해와 싸워 원래 음을 치고 싶어하는 거랑 아 다른 거막 음정 계산 <웃음> 네꼭 아,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이플랫 단조 플랫이 6개입니다 역시 오도함부터 출발이니까 어 정말 계산을 많이 해야 되네요 단조야죠, 지금. 어, 한 가지 변명을 하고 싶네요. 처음부터 아예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쭉 갔으면 은 이렇게 어렵진 않을텐데 그 조성감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1,2편을 감상하신 다음에 이걸 8마디, 8마디, 총 16마디를 한 번에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날 새겠네 이번에는 반음더 올라가서 2장죠? 샵이 네개입니다 역시 5도 함부터 오케이. Okay. 그리고 이제 2단조 2단조는 샵이 하나죠. 어좀 괜찮을 것 같네요. 또 어렵습니다. 음, 반응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F 장조 플러시 하나죠. 일단은 장조다. 아, 여기서 그 음, f 장초를 끝냈어요. 전 지금 자, 여기서 딴딴 할때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고, 얘만 올라간다라는 거. 아, 요런 좋은 힌트가 하나 이제서야 발견이 됐습니다. 아, 그 다음은 f 단조 음, 플래시 4개죠. 얘는 그만 있고, 아, F 단쪽. 네. 그리고 반응도 올라가서 이번에는 G 플랫 창쪽 플랫이 6개죠. 가 마음대로죠 망 느려졌다 빨라졌다 자 그리고 요 단조는 어, G플랫단조가 아니고 F샵단조 샵이 3개입니다 이번에는 G장조입니다. 네 이번에는 G단조 플래시 두개죠 역시 방심을 하면 안돼 예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서 이번에 A플랫 장점입니다 플랫이 네개죠 조표 얘기를 하는거였어요 계속 어이구 어? 뭔가 이상해 그렇지 하나 미스 터치가 났네요 여태까지 미스 터치를 셀 수가 없죠. 너무 많아요.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A플래시 아니고 G샵. G샵 단조. 샵이 5개입니다. 어렵습니다. 반음도 올라가면 A장조 샵이 세개죠 네, 그리고 A단조 조표가 없습니다. 어, 근데 왜 틀려? 표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조는 칠음이 반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시표가 생깁니다.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면 B플랫 장조 플랫이 두 개죠. 이럴까요? 아, 올라가야 되는구나. 오메. 그 가게 난이도. 아, 보시는 분들도 제발 좀어려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번엔 B단 쪽 플래시 다섯 개입니다. 아니야. 어려워도 같이 저 나갈 수 있어요. 나 <웃음> 단추. 네, 그리고 반음 더 올라가서 이번엔 B장조입니다. 샵이 다섯 개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B 단조 샵이 두 개입니다. 얘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내려가서 운. 네 이곳으로 체르니 101번 후반부 9에서 16마디까지를 양성교차도 연주를 해보고요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로 바꿔서 또 연주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치는 걸 보시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아, 겪고 나시면 훨씬 더 나아진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